어, 귀여워. 제가, 이렇게, 좀, 레퍼런스 밑장, 액세서리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,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기, 빅톤 로고까지 센스있게 이렇게, 이렇게 해주셨는데, 어, 너무 좋네요. 올 여름은 어, 캡슐 <웃음> 저는 팔찌 좋아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까 반지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어,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시원하게 나뭇잎럼 좀, 좀 그런 걸좀 어, 담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, 예쁜 디자인들 많지만 어, 좀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뭇잎을 했던 것 같아요 시원하게 팔찌 먹고 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! 촬영도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네요 어, 또 제가 원하는 디자인처럼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예쁘게 만드는 게 주였고요 무한대 그 거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해서 영원히 이어져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계속 차고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예쁘네요 맞아요. 아트사를 한번 처음 찍어요. 제가 참 팔찌는요, 빅톤 마크가 박혀있고요. 되게 골드, 골드하게 굵직굵직한 스타일입니다. 크고 더 굵직한 걸로. 레퍼런스로 드렸는데 좀더스몰 하게 좀 미니멀하게 제작했습니다. 그래도 이쁘, 더 이쁜 것 같아요. 왜 열쇠 모양인까 자기 키봉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열쇠 모양을 이렇게 팬던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쳐봤는데 열쇠 모양의 목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의상을 갈아입고, 네, 이 마지막 컷을 찍으려고 합니다. 단체 컷이고요. 어, 어, 굉장히 좀 아까 분위기에 비해 좀 의상이 밝은 느낌인데, 되게 어, 몽환적으로 꽃도 있고, 어, 어, 예쁜 배경에서 찍게 될것 같아요. 여러들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죠. 네. 저희 먼저 이렇게 또 캡슐과 함께하는 저희 콜라보 제 네. 네. 끝났는데요. 네. 어,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네. 나머지멤버들도 굉장히 기대가 해. 많이 되는데요. 또 오늘 소감. 어. 일단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고 어, 맞아요. 네. 신기했어요. 액세서리도 되게. 그리고 악세사리도 되게 예뻐가지고 네. 되게 네.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. 네. 맞아 네. 말로 음. 캡슐이네요. 아. 캡입니다. 네. 네. 네. 오늘부터 아. 액세서리도 너무 이쁘게 나왔고, 뭔가 이제 멤버들의 각각의 좀 개성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,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